<웃음> 아이고! <웃음> 야, 대머라! 어떡 하냐? 내다리가 워낙 롱다리라지가 넘어졌네 <웃음> 야, 왜? 뭐, 봉아 뭐, 뭐, 학생 이렇게 늦지 뭐 어떻게 선생님들 혼날라고 빨리 빨리 빨리 학교가 어 알겠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다녀오라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<웃음> 거북아 날라다니지 말고 사람들 놀랜다얘아 <웃음> 진짜 늦었는데 자자자자자 <웃음> <웃음> 조용 조용 조용 자 우리 학급에 전학생이 왔다 다같이 박수 야또 우리 꼬봉 들어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어떤 또 바보 같은 놈이 올지 아주 궁금한데 어, 도와요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어 그래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? <웃음> 네, 안녕 나는 코봉이라 뭐, 고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 귀찮게 안 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나 귀찮게 하는 거꼭 지켜줬으면 해 어, 뭐야, 이제. 요, 시크한데요. 어, 코봉이? 네, 선생님. 저기, 오른쪽 맨끝 뒷자리로 들어가요. 아, 어, 네. 아, 아이고! 야, 대머라, 어떡하냐? 내 다리가 워낙 롱다리라지가 넘어졌네. 야, 왜? 내 이름은 코봉이가 잔? 대머리가 아니라, 아이고 그러셔. 야 그러잖아. 너 장갑은 뭐냐? 집에서 엄마 대신 김장장구왔냐나이 장갑 벗으면 너 아주 크게 <웃음> 혼난다. 야야야, 대머리 네가 A 사냐? 장갑 벗으면 다뭐올려버리지 Do you wanna build a s o u man? <웃음> 아, 니네들이 그 말로만 듣던 그 나쁜 애들이구나? 하하 <웃음> 얘가 우리 뭐 나쁜 애란다. 일진이지, 일진. 그치? 일진이지, 일진. 야, 앞으로 우리가 더잘 보여드릴 거야. 아유, 진짜 얘네들 답 없다. 자자자, 거 뒤에, 고보이 자리에 앉아. 아, 아, 네. 이따가 오후에 오늘 배운 내용,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. 아, 아, 아 진짜. 아, 진짜. 자자자 조용하고 자 이따 시험 준비 잘하길 바래 야 매점 보죠 에? 어, 그럴까? 에헤 <웃음> 나 같이 가 헤헤 <웃음> 어, 어, 어.. 안녕 어, 어? 반가워 너 쟤네들 조심해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나도 쟤네들한테 심부름 맨날 하고 맨날 빵새들 당했어 아이 진짜 아이 나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진짜 자 여기 선생님이 답안지가 다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채점을 해줄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도록 하자 잠깐 보자 시험을 보면은 아하나도 모르겠다. 아어떡하하하하네아 집에 가고 싶다 하아 잠깐만 저기 하하하하하하지 아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능력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커봉이 이렇게 시끄럽지? 아아아니에요 나의 투시 능력으로 선생님 죄송하지만 큰일 <웃음> 좀 할게요. 선생님! 저 문제 다 풀었어요! 어? 이게 시작한 지 30초도 안 됐어! 자, 여기 있어요 선생님. 나 간다. 오오오 어? 어? 어? 만점이다! 와얘 천재네 천재! 응. 다음 수업이 과학. 와... 어, 저, 요 선생님! 어! 저 돈을 잃어버렸어요. 삼주씩 끝나고 버터리 없어졌어요. 어? <웃음> 진짜야? 뜨 네. 울지 말고 어이 선생님이 알아서 할테니까 자 따라와 아뜨 어, 네. 선생님 뭐? 돈을 훔쳐갔다고? 자 양심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주겠다 자손 들어봐 없어? 다들 없는 거야 진짜? 자수찬이고없고자 어, 어, 어. 그래 좀 기다려 자 다음 너저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선생님 헉. <웃음> 범인을 못 찾겠네. 혹시 네가 점령당한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. 아무 슨 소리야? 아, 방금 갑자기 염소 목소리 변하냐? 나 아니야. 누가 봐도 넌데. 아, 아, 아니라고. 누구지? 어? 아니 아직도 그런 나쁜 친구가 있나? 오케이. 여기서 나의 투명인간 능력으로 버비를 잡아버리겠다! 하하하 <웃음> 변신! 야 빨리 와 어, 알았어 빨리 와 지금 다 나갔잖아 체육시간이라 어, 알았다니까 아이 진짜 저것들이 진짜 저거 졸치고 있었는데 저것들 진짜 나쁜 놈들 저거 안 되겠어 오, 혼나야겠다 니들 맞아 야, 어? 너? 야! 왜 때려? 나도 안 때렸어! 누가 지금 때렸잖아! 아유 안 때렸다니까! 왜 그래 진짜? 아 그래.. 아, 우리가 때렸는데.. 아아 진짜. 진짜 이거 왜 그래 진짜? 이번엔 너다 진짜.. 아! 너... 야! 왜 때려! 나안 때렸다 거야! 때렸잖아 지금! 아니야! 왜 그래 얘! 너 지금.. 나 때려올 거서 지금, 지금 발뺌하는 거야? 아유 진짜 때렸다니까! 너 어디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뭐한번 붙자는 거야? 이 자식이 진짜! 야! 어, 어, 나 때렸어! 으담 이! 야! 아! 야! 아잡아라 어, 야! 진짜! 니가 나 때렸어! 야슨야나때렸 야! 바보들아! 야! 바보들아! 무슨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훔친 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너희들을 잡아먹겠 잡아볼 때 어떻게 해 귀신아 귀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예너 yeah, 솔직히 니가 장난친 거지? 에? 니 도놈 처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너 어? 이 자식 uh, 하지마 하지마 나 아니야 미안해 아, 때리지마 야 우리 걸려보니까 재밌냐? 어? 이 자식 때리지마 아아 때리지마 야야망좀 보고 있어 뭐야? 뭐야? 아이 친구들 때리고 있잖아 진짜! 야! 야!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온다 온다 온다 야, 그만 안 둬! 뭐야 야야 뭐야! 야, 야, 너 처리가! 야넌 뭐야! 꺼져 대머리! 아무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! 너쟤도왜때리는데 니가 할바아이잖아당장 꺼져! <웃음> 너도 <목소리> 맡기 싫으면! 너희들 같은 애들은 오늘 장갑을 내가 좀 벗어야겠어 <목소리> 뭐라는거야 얘? 음. 음 패션! 에 뭐야, 이 옷은? 자, 너부터 올라가자. 뭐? 어디로 올라가? 내가 어디로 올라와 자, 시작하 이야! 어, 뭐야, 이거! 에휴, 아,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아, 나 떨어져 무서워! 어저 친구도 잘못어 잘못했나 이제. 무슨 짓이야 이거. 미안해 다시는 안그렇 게. 나 지금 나쁘지 않았고. 아이들 안 떼리고 돈도 안름지 진짜 미안해. 나한테 미안해 말자 필요 없어. 네가 진짜 잘못한 거는 우리 학교 반 친구들한테 잘못한 거니까. 저 친구들 이름 한명한 한 명한테 다 사과하란 말이야. 지금 당장. 아, 그래도. 으야 미안하고, 돌 아름치고, 영수야, 내가 때려서 미안해. 다들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아주, 그래, 어? 다시는 애들 괴롭히지 마. 안그럼면너 진짜 나한테 혼난다. 아주 뒤지게 혼난다. 알겠어. <웃음> 야! <머리> 어! 야! 야! 뭐 야! 어, 야! 야! 야! 야!